어디 가면 신받아라. 점안본건 아니지? 아, 네, 맞아요. 많이 어. 봤어요. 어. 네. 많이 봤는데, 왜? 신받으래? 아, 네. 그러더라. 어? 신을 이렇게 받아야 눈이 뭐 괜찮다. 아니면 어. 실망된다. 막 그러니까. 어. 아, 저 걱정은 되는데 또돈은 없고. 음, 음. 자, 신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, 네. 자, 김씨 과정을 둘러보면, 네. 본인이 사주에는 몸에, 신체에 장애를 입을 수가 들어와 있어. 네. 그게 자기 명땜이야. 그럼 음, 왜 음. 하필 눈이냐, 네. 눈을 계속 수술하게끔 만들었냐, 네. 김씨 가정을 둘러보면 산소이장을 했지. 네, 그래서. 이 산소에 손을 대고 산바람이 들면서 남자들도 이제 살아가는 게 네. 직업이든 뭐든 안정되기가 조금 힘들어. 아, 네, 네. 어, 산소에 뭔가 물이 찬 걸로 자꾸 보여서. 아, 어, 네. 그러면서 자꾸 자기 몸을 눅지게 하는 거야. 아, 네. 그렇게 자꾸 처지고 아프고 네, 꼭 눈만 그런 게 아니고 네. 음. 피곤해요. 항상. 어.